안녕하세요. 이름은 최영두 라고 하고요. 나이는 스물일곱이고 촬영하러 왔습니다. 음, 자, 그럼 마음에 들어요? 어, 그럼요. 저 이뻐졌어요. 사람은 화장을 해야 되겠지? 그렇죠. 화장을 해야 해요. 그리고 약간의 손도 대야 되죠. <웃음> 수술 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대칭이 좀 워낙 심했었고요. 전체적으로 코 같은 경우에도 한쪽은 너무 많이 휘어 있었고 눈도 짝 눈이 심해서 그게 약간 콤플렉스다 보니까 한쪽 눈이랑 코 윤곽 하면서 옆에 강대도 살짝 했습니다 네, 더예뻐졌어아 <웃음> 좋아 좋아 컨셉은 귀여움이에요 아, 지금부터 셀카를 찍을 거예요 사기꾼 사기꾼 어때요? 나 매력있죠? 어, 네 수술 결과가 아주 만족스러워요 일단 은 촬영할 때 정면을 찍게 되면 은 확연히 달라진 게 눈에 들어오고 얼굴이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제꺼? 아, 이게 진짜 엄청난 컴플렉스인데 붓기도 다 가라앉으면 좋다 나만 신났나 활동하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이목구비가 좀더 또렷해진 것도 있고, 외적으로 컴플렉스가 일단 없어졌다 보니까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해져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